네 안녕하세요 이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하는 운동 브이로그 1일차 그럴까 니다네 일단 5kg 짜리 아령 이고요 아까 5kg 10kg 이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몸무게 밝히자면은 83 운동해서 근력을 좀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기를 했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피아노를 자주 치기 때문에, 이게 팔목, 팔목 강화랑 이, 이쪽 부분의 근육을 많이 키워주는 게 좋아요. <웃음> 안마할 때도, 이게, 팔힘이 중요하죠, 손목이랑. 이거를 꼭 해줍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네, 이게 1세트 그 다음에 악력기 얘가 보이시나요? 흐릿해서 잘안 보이시나요? 69라고 적혀있어요 69짜리 악력기 한번지면은 거의 달랑말랑하죠 이거를 열다섯 개씩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그리고 왼쪽으로도 해줍니다. 하나, 둘 이게 하더만이 해가지고 여기 부분 조금 허해요 좀불좀 낼까요? 좀 좀더 환해졌네요 이 부분이 좀 허해요 음. 이게 또 한세트를 한거고 아 이거 한, 이거 한 번씩 열다섯번씩 한번더 해줄게요 하나 둘셋넷 일곱 여덟 아홉 열열두열세 열네 열다섯 하고 왼쪽도 하겠습니다. 열둘 세넷 다섯 다섯 육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열세 열네 다섯 조금 미끄러져가지고 조금씩 잡아줘야 되긴 해요. 그다음에 팔굽혀 픽인데요. 파란기는 정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는데 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음, 일단 5 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5 0개 여기 보이시죠? 세신 분이 있을수 전선 을이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세트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3세트를 해주면 되거든요. 현런 상태에서는 한 모금 마치겠습니다. 올라졌네제 몸무게가 다시 돌려야지 제 몸무게가 83입니다 <웃음> 좀 뚱뚱하죠? 키는 밝히지는170 170에 83이 많은지 좀 뚱뚱하죠 그래서 운동 브이로그를 계속 찍으면서 네. 근육을 만들면서 점점 살 빼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긴 한데 일단 단백질깔을 좀 버텨보고 있습니다 문좀 열게요. 좀 덥네요. 네. 오늘 같은 날씨, 산책하기 좋죠. 네. 약간 숨이 차긴 했는데 약간의제 근육을 보여주면 자이 정도? 이구요 여기가 이 정도? 인가요?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네, 별로 근육이 많지 않죠 있는 네. 걸좀 이쪽으로 근육을 하자면은 이 정도 해서 한달 동안 꾸준히 해가지고 300cc를 먹으면서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근육이에요 셨으면은 이제 두 번째 2세트 총 3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양쪽 합쳐가지고 40번이고요. 각각 오른쪽 20번 왼쪽 20번 하는 거고요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15, 16 그리고 14달, 20달, 3 0다 25, 25, 30달, 25달, 26달, 27달, 28달, 29달, 20달, 30달, 34달, 35달, 36달, 37달, 38달, 39달, 30달, 40달, 40이 되고 또 거기를 돌려줍니다. 나중에 바디 프로필 꼭 찍어볼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네, 클리어 만들면서 살아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아노 잘 치기 위해서 네, 힘을 강약을 주는 거. 요즘 피아노 치면서 강약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들으신 예전부터 들으셨던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느낌 이 완전히 살 살아있죠. 다르고 강약만 넣어도 도도도도도 도. 도, 도, 도. 도도도도 도, 도, 도. 이렇게 강의 하면 하도록 많이 느낌이 다르죠? 네 이렇게 한 아령 1세트 2세트가 됐네요 그리고 악력기 악력기 이게 다시 보, 보이실지 모르겠지 69kg가 맞아요 69 69에요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 넷, 열 다섯 중간에 조금 쉬는 거는 이게 손이 미끄러져 가지고 제 힘이 안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잡은 거예요 반대쪽도 할게요 하나, <목소리> 하도 많이 하다보니까 삐걱삐걱 딱 소리가 나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허연 부분이 있어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했어요 <웃음> 악락기는 많이 한 편이긴 해요 근데 솔직히 여기 근육이 보다는 여기 근육, 이 근육이 더 많이 생기긴 해서 이것도 많아야 되는데 아량을 별로 안한게좀 티가 좀 나죠 그러면은 팔굽혀피기로 네, 가겠습니다 아, 아까 옷이 개가 조금 벅쳤나 <웃음> 조금 숨이 좀가더네요 그래도 옷이개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했습니다 네. 저도 자세히 팔굽혀 피규어 촬영 안해봤는데 여기서 까딱까딱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근육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 다음에 좀더 정사제로 천천히 하나씩 하는 걸로 멋있게 할수 있도록 다음 영상만 될 수도 있어요 <웃음> 자, 1세트가 끝났으니까 마셔줘야겠죠? 음. 아,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고마워요 <웃음> 네, 시청자 횟수는 많은데 좋아요가 많이 적더라고요 늘러주시면 <웃음>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피아노 영상 소감 같은 것도 올려주신 댓글 남겨주시면은 한번 이벤트로 해서 선물을 드릴까 해요. 전에 어떤 분이 그 피아노 영상 제목 붙여달래가지고 인스타에 올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좋은 제목을 붙여주셔서 바다의 노래. 바다의 노래로 붙여줘가지고 그걸로 제목 붙여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그거 말고도 듣고 난데 소감평 올려주시면은, 예 제가, 기프티콘, 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댓글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웃음> 자, 이제 2세트 했으니까 이제 3세트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거의 6분 조금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건 5kg에요. 여기 저 5, 보이다 보이시나요? 5.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개개각오오쪽쪽쪽쪽0개이해가지고요해가이고요 해서, 이렇 해서, 겠어요해야이좀게려서네요야 4 0 개를 했고요. 자 손목 그리고 팔꿈치 아래 근육 정확한 이름 명칭 모르겠어요. 네. 피아노 칠때잘 쓰는 근육 <웃음> 팔 근의 이염통중이하죠네 조금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 이렇게 감았다가 오른쪽 한번 왼쪽 한번. 천천히 빼 펴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팔꿈치 근육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돌려서 이제 여기 힘줄이 좀생겼다 생기... 제가 원래 운동을 안하는 지식인데요 재작년부터 아 작년 1월부터 단백질 쉐이크 아 작년 3월이네요 네. 단백질 쉐이크를 사가지고 운동하기 시작했는데 또 안하다가 <웃음> 다시 또 시작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현재 근육은 이 정도? <웃음> 근육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은 얼마 안 돼요. 근육이 이 정도? 이렇게 되네요. <웃음> 네, 근육이 이 정도? 네. 강력기 69kg짜리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열다섯 개. 자나 셋, 넷, 다여여섯일여여덟 아홉, 열. 열 여자석, 여자석, 여자석, 여자석, 여자석, 여 계속, 팔굽혀펴기는 아주 약간 숨차는 게제팔굽혀펴기 힘인가 봐 조금만 이따 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웃음> 네, 이번 얘기하지만 당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오0개 파이팅 하면서 마무리 좀. 한번 맥시멈까지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옛날 아니죠 작년에는 한 번에 그 정도 해가지고 100개를 했었어요. 100개를 했는데, 한몇 개까지 할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 몇개 하나 한번 먹어봅시다. 네. <웃음> 이번 조금 좁히면서 해볼까, 좁혀놓고. 오늘 이렇게 운동을 했고요 브이로그 운동 1일차 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운동 브이로그 오 두번째 시작하자고 해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좋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설정, 그리고 댓글. 예, yeah, 감사합니다.